아그니 일조를 한번더해두번 얼마나 안돼또한번 할아버지는 알고 계신데 누가 착하 애인지 지누는지나자아아가아우리 헷갈려가지고 빅백의 붉은놀이 아고이번에붉은놀 갑니다 요 바로 연예인 이어가야되는거 아닌가? 연예인이 아, 되어 메리카니라에 아, 줄게 어. 연예인 아, 신호는 신호로 꼭 네가 줘야돼? 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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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 경험이라고 래요 <목> 형님. 첫 경험이라고. <목> 아니, 첫경험 여덟 첫 경험이 아니라니까. 원렇군요 o 이렇게 할게요원가그러고 오케이 아름다운 거 음. 가보겠습니다. <목소리> <자>, <목소리> 무사맛이 <웃음> 뭐, 뭐라 그랬어? <웃음> 무사맛이 제주도 사투리 왜 그럽니까? 니가 나을 기다나기당나리에나삼길이에나 어디지? 기나바리딴 생각했으세요? 괜찮아 좋습니다. 다음 발이 좋습니다. <웃음> 아, 다음 빨리 먹을. 그 2017년도에 을내리대한민국어 s m i s 잠잘 때나 누구야? 예. 봐, 아 내가 무조, 무조건 무조건 대그랬지 <웃음> 그 고인들도 해주세요. 세 번이고. <웃음> 근데 딱 오케이. 짠잘 <웃음> <웃음> 아까 아까는 <웃음> 이렇게 했는데도, 고생. 이렇게 했는데도 아까는 그냥 끝내더라산타아 <웃음> 우리가 빨간 옷을 입었지. 이런 는까이 수고하셨습니다. <웃음> 다음 이재형인데요. 자, 여러분들, 졸탄시험, 어, 보고 싶은 만큼 박수 한 상영! 지금 한 턴이 갑니다. 자기 관리를 이렇게 철저히 해야 되는 겁니다. 예. <목소리> 무사 마시 무사 마시가맞아요 여기서 지금 조건 도움을 하게. 반갑습니다. 대금하한현입니다반갑습니다현미현미현미가현미현비현 제가 hey, 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둘팀의테아 뭐야? 현비는요? 뭐야? 현비는요? 현비는요? 현비는요? 현비는하현비는하 현비는요? 현비하요비는요 현비는요? 현비는밴드하는요현하는비 컬트 쇼에서 직접 20년간 활약을 했던 밴드를 오늘 특별히 제주도에 저희가 혼쳐왔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컬트 밴드와 저희 졸탄이 함께하는 졸탄쇼 즐길 준비 되셨나요? 당신이 집을 나갈 때 엄마 당신한테 뭐라고? 해? 진짜 나가니? <웃음> <웃음> <웃음> 이걸 엄까한테 쓰고 <아주> 있어. 그래요. 안 그래. 이 식으로 아주 심각하게 마무리하자 공사하는 일은 하 들어가서 힘들어 <웃음> 해결을 너 해! 자, 유쾌트리, 시작! 다, 다, 다. 가아고 사랑약속이라는 네. 앨범이 나왔어요 자, 네. 그 사랑약속은요 여러분 가비엔제이의 장이형 리드보컬 장이형이 피처링을 네. 맡아줬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노래를 불렀는데요 네. 저희 앨범이고 저희 이집 타이틀곡인데 피처링인 장이형이 70%를 부릅니다 <웃음> 대단하지 않습니까? 저 여자 어디에 도 없지 우리 만도 보고 싶어생각지여분에게자 서로 붙여주시면서 네. 이 노래 끝나면 들어가세요 이님 어! 전에또있어요마사마 어떻게 생각하셨습니까?